아 부럽다 여름에 온 사람들 뭐야 캠프파이어 까지 가능한 건가 이거 아 이거 원 겨울에 온 사람은 서러워서 어떻게 해. 서러워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걸어야 되는 거리는 본사그라던가 여기가 여기부터 이 다음 말이 마을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네요 2 5 k m 걸어가야 됩니다 어제 만났던 애들은 아직 출발 안하고 있고 저 혼자 먼저 출발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분명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은 좋지 않네요 저기 멀리에는 해도 비치는데 지금 제 머리 위에만 먹구름이 갔다 한것 같긴 한데 좋아지겠죠? 좋아질 겁니다 제가 가는 길에 왼쪽 편에도 여기 좀 밝은 데가 있고 우측 편에도 저기 해가 비치는 데 있으니 제가 가는 길에도 해가 비칠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비 오지 말아 줘. Don't <목소리> g o a e h e r o n c h e s they ain't show and t s no love t a i n the city all w wanted was a hug we on the block like every night to catch a bus get the cash and t e my family out the hood that's a mug n h a t s why h a t stay s a t s u n b h a t g a e c o l e r life s all c r a what we b e e h r o u h o h a h e o n t i h e o n n a miss o 아니 여름이면 저런데 앉아서 이쁜 풍경 보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쉬고 할텐데 겨울은 안돼 겨울은 눈만 오지마 아니 눈, 비, 바람은 오지마 아 제발 바람, 특히 바람 너무 힘들어 아 부럽다 여름에 온 사람들 뭐야 캠프파이어까지 캠프 가능한건가 이거 아 이거 원 겨울에 온 사람은 서러워서 어떻게 서러워 저 멀리 보이는 마을 뭔사그라다시착해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네요 하. 날씨가 분명히 좋아진다고 했는데 언제 좋아질는지 그래도 기대를 해보며 계속 걸어요 이전에 봤던 짙은 안개 있잖아요 짙은 안개 속에서 걸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짙은 안개 속이랍니다 그냥 하... 하... 이 와중에 작은 하... 성당인가? 오... 오...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니 하... 가야죠 여기서 쉬면 안돼 안개에서 빠져나왔고요 이제 9.94km 미터 걸었네요 15km만 더 가면 되네요 15km 15km 잠깐 쉬었다 갑니다 발에 신발에 돌이 하나 들어가서 돌도 빼고 잠깐 과자도 먹고 잠깐 쉬다 가야겠어요 크리미티보의 힘든 길은 제가 다 지나갔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슬레자 동료들이 말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난 힘들어. 난 죽겠어. 근근데 자연 경관은 경과는... 어 정말 좋네요. 아 후아. 사겠다 아 사겠다 사겠다 아, 저 지평선 너머의 파란색 때문에 어 좀만 가면은 이제 저기가 하늘이 아니라 저기 바다 바다 같아요 색상 좀만 더 가면 바다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날씨 좋죠 여기서 걱정할 필요 없는 거 미세먼지 세 번지가 보죠. 와이 와라 올라. 아디오스. 하늘이 너무 이뻐요. 구름이 있어야 하늘이 완벽해진다 너무 파랗기만 하늘은 재미없다 저 구름이 대신 비만 안 됐으면 비와 눈이 안 돼서 내근처럼만안 오면 됩니다 이제 20.82km 왔고요 4km 내지 5km만 더 가면 됩니다 좋아 좋아 가자 프리미티브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하늘과 땅이 그렇게 멀지 않다 원래는 한국에 있었으면 이 구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참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슬레자길에서는 어느샌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이 그렇게 멀게 높게 느껴지지만 않더라고요 하... 구름이 있기에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3km만 더, 3km만 더. 와우, 와우. 아, 아. 나는 안 힘들다. 나는 안 힘들다. 나는 안 힘들다. 뭐야 이게 하. 아 거의 다 왔는데 왜안 보이지 20 지금 4.33km 왔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와돌 많다 그뭐저 아래겠죠? 저 아래겠죠 곧 마을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Hey, o s e Hey. w e set your waist, set your w a s t set your waist Looking on the city light this is your waste, your waste. Look up to the sky and I got this relief inside Then there's no need to hide